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교촌지점에서 일하시는 형님한테 제가 아무나 하나 사먹으라고 제가 돈을 받았습니다. 원래 받으려는 건 아니었는데 돈을 주셔가지고 안받으려 그러는데 그냥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춘천 오자마자 그냥 바로 이렇게 먹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제가 치킨 먹방 같은 거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부산 창원에서 교촌치킨을 운영하고 계시는 우리 로니 형님 고맙습니다. 진짜 잘 먹을게요. 이렇게 먹게 될 줄은 또 몰랐는데 감사합니다 치킨은 저 교촌의 살살 후라이드요 보여 드릴게요 이렇게 생겼어요 헤헤 <목소리> 먹고 싶죠? 안됩니다 제꺼니까요 어 맛있다 배고프다고요? 리얼 사운드 들려드릴게요 이게 항상 맛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줬다고 생각을 하고싶은데 제가 돈을 받았다니까요 후원을 받았다고 생각하시면 되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마이크를 대고 트름하면 안되겠죠? 머리가 좀 떴네 여기가 아 이게 또 완벽한 모습을 또 보여드려야 되는데 아... 머리도 잘라야 되는데 또좀 좀, 좀 생기게 나왔는데? 죄송합니다 자또 먹어볼게요 저도 사실 지금 배가 고픈건 아닌데 근데 사주신 거니까 여러분들 이왕 시킬 거면 교촌으 시킵시다 교촌 갓 이왕 먹는 거자또 금수저로 한번 먹어보려고 금색이거든요 이거? 보이, 보이실런지 모르겠는데 금색입니다 변태같다고요? 내왜 변태같아요? 제가 왜요? 아니 저는 신사입니다 저 한입 달라고요? 아 네, 안되죠 참아을게요저 네, 네. 광고 안받았어요 줏다 뺏는 무드... 아... 아니에요! 여러분들 못 먹는 거잖아요! 이거 봐! 못뭐 먹는 거 아닙니까? 제가 안 주는 게 아니에요. 그죠? 여기 있었으면 제가 드렸죠, 한 입. 더 리얼 사운드를 들리기 위해서 노래는 끄도록 할게요. 자, 더 자세하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어디 사냐고요? 비밀입니다. 아무도 알수 없어. 입맛을 떨어뜨리자고요? 에헤이,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에? 네? 그런 거 아니에요. 자, 또 먹어볼게요. 이어폰 소리 키시고... 아, 뭐 입맛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그러신데, 에이, 맞는 얘긴 한데, 장난치는 거니까 에이, 봐드릴게요. 아, 여러분들 콜라나 펩시 아시죠? 펩시가 제일 맛있어요. 코카 콜라는 쓰리... 쓰레기... 아, 자, 그러면 좋아하는 연예인이요. 트와이스랑 구구단... 정모 간다고요? 에이. 정모 어디서 하냐고요? 몰라요. <웃음> <웃음> <웃음> 정모는 진짜 나중에 잘하면 올해 안해할 수도 있고 지금 정모 한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꾸 이런 소문 퍼뜨리시면 제가 곤란합니다 그리고 은사는 3명이라고요? 아니 지금 라이브 스트링만 지금 몇 명이 보고 있는 거야 11명, 12명이 보고 있잖아요 지금 저한테 이러시면 안 되죠 적어도 구독자 한 10명쯤은 오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번에 한번 정모 얘기 한번한 한 적이 있었죠 제가 그게 빌미가 돼가지고 자꾸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무드님 정모 어딨어요? 그뭐 어떻게 해요? 어, 언제 가요? 주, 신청 어떻게 해요?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다 이겁니다 근데 아직까지 제가 계획을 해둔 바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중에 이벤트로 댔을 수으면 주소로 무드님이 쓰시던 카드 주... 네. 저 쓰던 카드 많거든요 진짜 이거 싹다 구독자분들께 다 보낼게요 왜냐? 이거 버려야 되는데 버릴 데가 없어 아아 정무 아. 언제 한다고요? 아 2월 중순에? 2월 중순에 오세요 오시는데 거기 난 없을 겁니다 다 떡대기라고요? 하, 카드 있죠? 아무거나 아, 이게 레드도, 이, 레드랑 블루가 이, 이거보다 더 많이 있어요 근데 보여드릴게요 자 봐봐요 이거 뭐 할까요? 몇 번째 카드 아 골라봐요 아무거나 상태 다 좋다니까요 지금 자 1번부터 1 2 3 4 5 6 1번부터 6번까지 뭐 아무거나 첫 번째로 부르신 분 제가 번호해가지고 카드 딱 뽑아서 제가 패이 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진짜로 5번 자, 5번 자 이거 다 봐봐요 패이잘 되는 거 보이십니까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한테 쓰레기를 왜 드립니까 나쁜 사람 아니에요 저 여러분들께 최대한 다시 받은 만큼 돌려드리겠다 이거 얼마나 좋은 마인드입니까 사실 이거 마지막 한 조각입니다 마지막 한 입까지 맛있는 교촌 치킨이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교촌. 잘 먹었습니다. 아 맞다, 이거 마지막으로 감사 인사 한번 해야겠다. 창원에 있는 우리 교촌 치킨 지금 운영하고 계신 로니 형님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은혜는 제가 잊지 않고 또 창원 갔을 때 연락 드리고 제가 밥한번 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자, 제가 방송 끝내기 전에 제가 쓴 곡을 하나 들려드리잖아요. 자, 이번에 들려드릴 곡은 좀 행복한 느낌의 곡일 거예요. 식구 마술이 있냐고요? 그런 거 없습니다. 작년 4월쯤에 썼던 거 감상하고 오시겠습니다. 한국도 하자고요? 여러분들 그러면 빨리 한국도 빨리 한국도 한국도 그러면 제가 빨리 하나 준비하도록 할게요. <웃음> 진짜 진짜 하란다고러다다 다 한국도 다다 다 하네 들려드릴게요. 우리 엔딩송으로 신나는 거 하나 더 듣고 끝낼게요. 트로피카한 리믹스 듣고 오셨고요 아 정말 진심으로 봐주신 여러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너무 멋있다